아빠를 닮아서 애들이 이쁘다 그러지? 응 그치? 엄마를 닮았으면 어떨 뻔 했어? 응.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? 남자 없어? 오 그래? 결혼할 거야 안할 거야? 안할 거지? 아빠, 엄마랑 평생 사는 거다 결혼하면 안 된다 알지 외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 거야 일부러 그건 어떻게 생각해? 외국은 음. 조금 멀리 있지만 거기서 애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? 연예인 있지? 잘생긴 오빠 잘생긴 언니 몸에 아주 안 좋은 약을 먹어 그건 어떻게 생각해? 몸안 좋다고 생각해 는안 되는 거 하면 음. 음, 나빠 나빠? 김정은이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그런 모습을 봤잖아 뉴스에서 그때 그건 어떻게 생각해 주아는? 옛날에 음. 그 사람이 초월산 건 나쁘다고 생각 그렇지 요즘 그러잖아 사람들이 일본 제품은 사지 말라고 일본 물건은 사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아가 봤을 때 어떤 거 같아? 어 일본 장난감이 나쁜 것들만 들어있어서 사지 말라고 해.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있지 근데 사람들이 나 찍지 마라고 했는데 몰래 사진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? 도둑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숨어가지고 찍어서 응. 나쁜 사람 도둑이나 응, 응. 보여줘서 응. 비밀번호도 접으면 응. 집에 들어와서 어. 돈이 오르는 게 어, 일을 하잖아 받잖아 일을 하면 용돈을 받고 아빠도 일을 하면 돈을 받잖아 응. 근데 그 받는 돈이 올라가는 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서 응. 지갑에 안 들어가서 다른 지갑에도 또안 들어가서 응. 나쁜 것 같아 음, 그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있잖아 힘들게 혼자 사시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있잖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해? 이모들이나 음. 아니면 보내줘서 밥도 틀어주고 음. 음. 잘해준 그거 좋은 거 같아 잘 챙겨주면? 응 그렇지 그 있잖아 오빠들 있지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어? 나이, 나이 어린 동생들이나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나랑 같이 놀자 이었고 응. 놀다가 싸우는 건 나쁜 거 같다 그렇지 나쁘지 괴롭히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그렇지 둘이 싸우, 싸우면 응. 어, 엉망진 짜 돼서 나쁜 거같 그렇지 응, 맞아 차를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를 탁 쳤어 근데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어떤 거 같아 그걸 보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달려서 못 잡아서 그건 나쁜 거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도망가지 말고 차문 열어서 음.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나쁜 얘기 나오면 감옥에 그렇지? 가게 밥을 먹으러 가잖아 그러면 은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맛있게 드세요 음식 갖다 주고 그리고 또잘 먹었다고 이렇게 치워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시잖아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? 밥 먹고 이모가 서있는데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야지 착한 사람 같아 그치? 딱그지